안녕하세요 하이브리 박세훈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프로골퍼들이 다운스윙 때 어떻게 어떤 힘으로 트리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자 다운스윙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체를 다 가지고 내려오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자 체를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면 체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뒷땅이 날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. 그러기 때문에 우리 프로들은 대부분 내려올 때 어떤 식으로 내려오냐면 이 팔을 먼저 몸에 붙이고 손을 공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 싶을 때 공을 정확히 때리는 게 순서예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 다운스윙 때 백스윙이 들어갔죠? 그러면 오른손은 일단 다운스윙 때 공쪽으로 풀면 안 돼요. 공이다 해서 공으로 풀면 안 돼요. 절대로. 그래서 다운스윙 시작 때 오른손이 이렇게 지렛대를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 때 오른손이 땡겨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오른손은 이 힘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왼손이 몸에 면서 오른손이 몸에 붙는 걸 같이 볼 수가 있어요. 왼손이 몸에 붙으면서 오른손이 같이 붙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왼손이 공 쪽으로 가면서 오른손도 같이 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공 쪽까지 갔죠? 이때 공을 땀 치는 거지. 여기서부터 너무나 먼데, 오른손이 한도로 공한테 달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백스윙에 갔으면 붙이고, 여까지 가서 땅. 그래서 여기서, 여기서 백스윙 땡겼으면 오른손은 잡고 왼손이 몸에 붙이고, 공까지 와서 땅 이렇게 정확도 이세 가지 순서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힘의 방향을 생각해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이 힘이 이게 딱 걸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알겠죠?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